아이고 어? 누구야? <웃음> <웃음> 이게 누구야? 어색해 어색해 와, 아까 꼬리 있는거 봐봐 올라 올라 그래. 안거 같은데? 아일까? 그럼 봐봐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어색해 어색해 어아까거 응. 꼬리였는거 올라 올라 안거 같은데? 아니까? 그거 봐봐 이게 누구야? 같이 먹자 가라고 어. 님 같이 먹자 앉아 엎드려가지고 봐요 이제 응 음. 망고가 망고만 하나 Mango, Mango, m a 자 g o 와 a n g o m a n 려 o Mango, Mango, Mango, Mango, Mango, m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잘 이제 먹어 이제 먹어 이 기다려 하우스하우스 여기다 하우스. 나오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근 완전 히제 밖으로 나오면 또 다시 된게 파우스. 잘했어요. 하우스 맘만 가안 뺏기려고 맘만 안 뺏기려고 집에 딱 들어가요 집으로 이거 <웃음> 망고가 너무 애플을 싹다 뺏어요 힘이 세서 이겨요 잘했어요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잘했어요 망고 하우스 발 먹으러 간지 아이고 망고 잘해 간식 간식 아 망고 잘했어 간식 아 망고 잘했어 아, 우리 망고 잘했네 잘했어 망고 애플 너무 예뻐리스 애플. 에프리스. 애플은, 어. 애플은 진짜 예쁘스에프어요에프안 아, 올라와요 스 어? 에프리스. 안 올라. 스네프리스 에프리스. 에프리스. 내게 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정...